아줌마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그래 1500원이란다 태, 태. <웃음> 자 여기 핫도그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는 거스름돈 네. <웃음> 역시 매점에서 사먹는 핫도그가 제 맛이라니까 네. <웃음> 아뭐어나 핫도그 샀지 이거 얼마야 리야 이거 천오백 원인데 왜? 천오백 아, 원 잠깐만 음. 아! 리아야! 나 오백 원이 모자란데 나 오백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음... 뭐... 오백 원 정도야 여기! 아! 리아야 정말 고마워 <웃음> 아, 아줌마 저도 핫도그 주세요! 차차차차! 그래! 아줌마, 이 피자 얼마예요? 3,500원. 3,500원. 그럼, 여기 피자 하나만 주세요. 그래. 댕댕아. 어, 예? 댕댕아, 안녕. 어, 안녕, 늑대야? <웃음> 뭐해? 나 피자 사 먹고 있었어. 와, 정말 맛있겠다. 이 피자 얼마야? 이 피자? 응? 음? 3,500원 아, 3,500원? 자, 보자. 내가 돈이 얼마 있잖아. 딱 500원이 모자라네. 댕댕아, 혹시 500원짜리 하나 남니 어... 아까 사먹고 남은 돈이 있긴 한데... 음... 나좀 빌려주면 될까? 나도 피자가 먹고 싶은데. 그래? 500원 정도야, 뭐. 내가 빌려주지, 차. <웃음> 고마워, 댕댕아. 땡땡아, <웃음> <웃음> 오늘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 긴장해라. <웃음> 너야말로 우리 이참에 음료수 내기나 해볼까? 우와 <웃음> <웃음> 애들아, 진짜 재밌어 보인다. 엄마 가슴이 떨려. <웃음> 애들아, 나나 나 돈이 모자라서 그렇대. 나도 하고 싶은데, 500원씩만 길러줄래? 어? 너 아까 응? 아침에 500원 빌려 가지 않았어? 에그 아, 그렇긴 한데 음. 음, 근데 뭐 500원 정도야 갚을 거지? 에이, 나돈 생기면 무조건 갚지 리야야, 나 우리 냄 진흙 대 어, 가슴 좀 그만 떨어, 알았어 여기 있어. 응, 그만. 나도 여기. 에이, 그만 와댕댕아 리야야. 자,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 어자자리안 앉고 아, 그럼 애들아 한번 우리 음료수 내기는 한번 부셔볼까? 어? 야너돈 없는데 어떻게 음료수 내기를 해? 에이뭐 내가 이기면 돈을 안 내도 되잖아 내가 프로젝트를 따위한테 질리가 없지 너그말 후회하게 해줄게 아, 그래, 그렇지, 아,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아, 좋아, 좋아, 내가 이륙대에 집어갈래? 으 네! 으아! 아, 내가 지다니, 정말 좋안 돼. 이러면, 음료수를 돈이 없는, 지늑대가 사야 되는 건가? 어, 어 그런데, 지늑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 음료수를 쏴? 에, 그천 원씩만 빌려줄니 응? <놀리나> 어? 뭐야 이러면 내길를할 의미가 없잖아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지 아니야? 응. 어... 뭐? 아니야 얘들아 어? 내가 다 갚을게 어? 2천 원가지거뭐넌 내일 엄마한테 용돈 아서 갚으면 된다고 가지거 2천 원 어? 천 원씩만 빌려줘 어... 갚을 거면 뭐... 음, 뭐 생각 없긴 하지 알았어 그래 자. 고마워 고마워 <웃음> 꼭 갚아야 된다 아이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얘들아 나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차는 씩만다 빌려주지 않을래? 그래 꼭 갚아 대신 에이뭐 이까지 거얼마씩이난다고 어? 내가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줄게 어, 일주일 뒤에 자, 한 번에 싹 갚는다 아, 차별아 이거좀봐 이번에 돈 모아서 산 프리에디션 구찌 꽃치마야 어, 어때 잘 어울리지? 어? 어? 왜 그래 니아야? 나 차별이랑 깊은 이야기 중인데 너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야? 아. 아니 뭐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돈이 안 생겨서 그래 <웃음> 아, 정말이야 돈 생기면 내가 무조건 갚지, 나 우리랑 쥐늦게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이 없다고? 에나한 아, 달마다 용돈 받아. 다음 달에 줄게. 야, 내가 그 정도 껌값을 떼 먹을 거 같아?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받는다고. 에이에이에에에이 헤이 하 에이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으으 야으 으으 에, 으 으으 으으 에. 으 으으 으으 으 에. 돈. <놀람> 돈. 에이, 에이, 아, 아, 맞다, 맞다. 아, 아. 내, 가 갚아야 한다는 걸 까먹고 그 돈을 벌써다 써버린 거 있지? 어. 에이, 뭐? 아, 정말 미안해 지아야. 다음 달에 줄수 그, 아, 아,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에 줄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진짜 돈이 없거든. 이게, 너, 한주 전에 갚는다고 했잖아! No.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나, 나, 나, 나,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아니, 못 참아! 미아야 친정해, 친정! 진정. 지금 돈이 없다고 하잖아, 친정해! 어, 지다 에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에 그, 그럼, 등아 리아야, 넌 이만 가, 가볼게. 에 미안해. 아, 안녕! 거기 서 이건 너! 야야! 좀 진정해 봐! 아아 진짜 돈이 있는데 숨기느라고 땀 뻘뻘났네 아이 뭐 그거 몇천 원 가지고 뭐 남자들이 쪼잔하게 말이야 이참에 버리이나굳쳐줘야겠다 안가파? 퉉! 가진가? 이거! 이건 너! 진정해 리해나더 이상, 이상 더 이상 화가 나서 잡을 수가 없어! 안돼리아 아, 네, 진정해 진정해! 아 어, 리야 이러지 말고 미행해보자 리에? 우리가 미행을 하다가 진흙대가 돈을 꺼내는 순간 그 현장을 덮치는 거지 너 진짜 똑똑하다 등댕아 진짜 그렇게 혼쭐을 내줘야겠어! 응? 오빠 왔어? 응예쁘네 오빠 왔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아니 나도 온지 3분 됐어 우리 예쁜 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달려와, 달려와 버렸다고 <웃음> 그럼 예쁘니 우리 오빠랑 가는 바로 분식집이나 갈까 오빠가 잘하는데 있는데 진짜 완전 분식 완전 짱짱 좋아해 역시 오빠밖에 없다니까 냐마이야내 <웃음> 여자한텐 돈을 쓰게 하지 않아 이 오빠 예쁘네 와 그럼 따라와 환상의 떡볶이로 널 녹여줘 버리게 따라와 아, 아, 아! 난 더이상 못참아! 우리한테 줄따는 없고! 안돼! 어, 어. 아, 네, 진짜네 리아야! 아직 아, 내가 아니야! 안돼! 아, 네, 이건 뭐! 아. 와! 진짜 맛있다! 특히 이 떡볶이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 응 네, 여긴 말이야 내가 자주 오는 단골집이야 좀 비싸긴 한데 엄청 맛있어! 많이 먹어! 내가 이 모습에 반했다니까? <웃음> 뭐 이런 걸로?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 아줌마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아이치데 니가 니가야. 어어여 여기 어떻게? 여기 있어 분식집 먹을 돈을 니가 친구 돈 갚을 돈은 없니? 아, 에그 그, 그런 게 아니라. 아이게 어떻게 한거냐면 말이지 어...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있는 예쁜이가 어... 뭐? 나 오늘 부식 사주기로 했어 어. 뭐... 뭐라고 <웃음> 오빠? 아... 뭐... 뭐, 뭐 무슨 소리야 니가 사주기로 해서 오늘 여기 오, 온 거잖아 어. 오빠... 지금 나보고 사라고 하는 거야? 네가사준다며 <웃음> 아, 아. 아, 아 다, 너, 당연히 그건 거짓말이지. 아, 너, 너가 어어 사실 그런 거 아니었어? 아, 하, 하, 하, 하, 뭐? 크, 아, 어? 진짜 실망이다. 아, 진짜 못생긴 거랑 사귈다니까 진짜. 아, 어아 아, 아, 예쁘네. 예쁘네. 잠깐만. 가 가지만 내말좀 내 들어봐. 예쁘네. 아, 예쁘네. 지네. 지금 너와 저 예쁜이와 먹은 양을 보아 최소 이만 원은 나올 터. 우리에게 빌린 육천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지. 하지만 넌 돈을 갚지 않고 예쁜이와 데이트하려고 우리에게 돈이 없는 척을 했어. 내 말이 맞지? 뭐 어, 그러 얘들아, 어, 그게 일단 그 칼은 좀 집어넣어 줘. 얘들아 어, 그 그게 있잖아. 어. 이젠 못 참아. 왜이 중안개? 키레키 이들아 제발 풀어줘. 이돈다 줄게. 아. 빨리 줄일 것이지. 이제야 주면 아, 어떡해. 이들아 아, 그만해. 사 아, 미안. 좋아. 미안해. 내가 이돈다줄 테니까 제발 살려줘. 필요 없어. 아. 이젠 필요 없다고. 그만다. 넌이 네 선을 넘었어. 너무 넘었어. 예쁘다 살려줘.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